분들이 함께 정리 집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적불 시민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리가 비좁하니 계속 계속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 함께 마무리를 임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함성 부탁드립니다. 의 <목소리> 영원이다. 인천 함성 10초간 발사해보겠습니다 함성 10초간 시작 <웃음> 세 가지 외치고 마지막 연설자 모시겠습니다 윤성현은 마지막 10차 젖불냉행진 마무리연설 용환 목사 양희산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찌질한 것이 따라하는 겁니다 저 따라하는 사람들 찌질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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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조상들과 선배들에게 죄송해서라도 도저히 영답할 수 없습니다 악이 선보다 강하다고 믿겨지는 나라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최악의 인간이 최고의 사람들을 빌박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도 괜찮습니까? 저추악한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5년 전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꿨지만 이 촛불은 패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권을 바꿔놓는 것에만 끝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한 기득권들의 승리였습니다 썩어 빠진 언론, 기득권 정치, 돈을 환장한 체벌, 얼치기 엘리트, 지방 토 세력들, 종교 사기꾼들까지 시민들이 반드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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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윤석열은 대진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기 저기에 있는 쓰레기들의 소리를 듣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자들의 목소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 윤성열을 끌어내리는 것 아닙니까? 윤성열은 첫불을 모아서 윤석열 대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여러분 구호 세 가지 외치고 김창의 노래 부르고 집사 대행지 마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진하라 김건희를 1 0초안의함성시작 노래 부르면서 14점풀 대행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다 공화도입니다